뭐 했어? 안 된다고 안돼안돼안돼안돼왜 안 자꾸 떨어지는 거야 야 님들 왜 떨어지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, 화나려고 그러네 불려놓고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안온야 애기 자는데 너그공 가지고 놀지 말라고했지 아우.. 정말.. 애기 니네가 재울 <outfits> 거야? 응? 어? 애기 니네가 재울 거야? 안 돼! 앉아도 안 돼! 여기 앉아도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손주도 안 돼. 엎드려, 엎드려도 안 돼. <웃음> 네가 할수 있는 거다 해도 안 된다고. <웃음> 자기가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있어. <웃음> 너도 안 돼. 너는 못. 너 손주도 안 돼. <웃음> 어 이거 내 거야. 어 이거 내 거. 넣짜잔잘하셨습니다 no. 공이 어디 있을까? 차렇게 귀엽게 솔직면 어떡해 너무 귀여 안돼 킹치만 안 아이씨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공안 된다고 했어. 안 된다고. 안 된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펑 아팠어 아니야.. 잘못 본거야 자식들.. 야.. 얘네 어? 한이 안 깨서 봐주는 거야 어디갔어? 어꽁치너 큰일 날뻔했어 응? 과거해 밥 먹어야지